대회 때치 어? 어? 와! 왜 어, 이렇게 그냥? <웃음> 아! 아 <웃음> <단단단단. 우와> <웃음> 와! 와! <웃음> 아, 이거 너무 <웃음> 지금 보시는 게 실전 대회에서 다 나오셨던 샷입니다, 이게. PBA 대회 때 나와서 중계진들도 다놀랬던 샷인데. 어, 이게 뭐죠? 우리라면은 그냥. 이거 제가 옆을 려치기 그냥, 그죠? 짧게 네. 우리는 무조건 초이스인데. 뭐야? 이거? I don't r e m e m b e 전어 샷이 되네. 그 m a x i 맥시 맥시멈. you turn o f 이 ten hours ago. Don't you get to see in the end? Ah, you make h i 죠 그렇죠 make him. 하드. 오케이. k e 오. 아 이해됐어. 아 완전히 코너로. 회전이 되게 많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안 그렇죠. 예, 밀, 밀려서 가니까 회전이 많이 안 먹어요 아, 하트 볼 볼, 볼 코너로 코너 타면 잘못해서 타니까 음. 이거는 코너 디스 코너코너 디스 코너 그걸 연습을 해야죠. 이제. 아, 이제 확실히 근데 느낌은 왔어요, 뭔지 이번에될것 같아 아. 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이하단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이 하이. 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 하이. 하이. 어 하이. 어? 하이. 아, 서포... 아 그냥 부드럽게 쳐도 될것 같은데? 아, 나, 나, 나, 나, 나. 부드럽게 쳐도 될것 같지 왜 석표님? 미는 느낌으로 자꾸 끌리거든요 오 그렇죠. 오케이! 소다 그러니까 때린다는 오케이. 생각을 해서 석표님이 얘기해주신 거예요 자꾸 때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드럽게 그냥 쑥 미는 느낌으로 오케이. 아, 완전 이랬습니다 You must go to corner, my high, not low. 아. So this harder, softer. Ah, 아, okay. Because hard here. 음. Okay. 이쪽 옆으로 갔을 때더좀강하게 네. 네. 치고, 네. 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소프트하게. Oh. One, two, here. Softer. 소프트, 소프트. 네. 아, Because corner is automatic.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진짜 이게 훌륭한 레슨인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복 연습을. 아, 저도 이제 오늘 가서 제 사무실 가서 한 연습 좀 해보려고요. <웃음> <웃음> 이걸 대회 때 쳤다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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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치시니까 이거를 이게 찍어치게 이제 마세이라고 하는 겁니아 <웃음> 저도 왜냐면그 사고를 조금 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거든요. 인, 인, here, here, no here, here. And, English, maximum English, English, maximum English. 아, 맥시말, 오케이. But n uh, okay. Here. 음... <웃음> no, no, no, no. <웃음> 아, 씨, 아 여기 먼저 맞는 거구나. <목소리도> 아, 부터 맞는 거 look, 아니에요? Look, look, look, look, 아, 니에요이렇 이렇게. 이좀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here, 게 이렇게. 이렇이이오케이이 e 이이이이이이게 오케이? 오케이? 프래네 잉글리쉬? 살짝 다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We will s 오! 오, 사이드. 이게 3쿠션 된 거라고요? 2쿠션. 쿠션 맞아? 2쿠션이야. No, here, but here. Ah. No, here, okay. here. Yep. And then, t h ah. is very easy. Ah. 여기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어 근데 이게 저로 간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이게 저로 안갈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맛있었네. 기본기가 되잖아요, 선생님. 그쵸? 아, 왜냐면 아, 이거 못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아, 아 그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네, 어색하긴 아, 해요. 이건 이건 디피커터다, 진짜. 마이크 원뱅크. 원뱅크. 우와. 너무 와. 쉽게 치시네. 원뱅크로 어. <웃음> 되는 거지. 네, one 그래서 여기 네. 맞고, 맞고, 그렇죠. 다시 왔다. No, no, n no. <웃음> 아까, 아까 한 걸로. 와, thank you, 구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풀수 있는지. 도전? 챌린지, 오케이. 오, 오.